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션 일러스트를 그려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이제 미대 입시가 끝났잖아요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발표도 거의 끝나가는데 저도 미대입시를 했고 순탄치 않은 그런 입시생활과 대학생활과 그 이후에 일들이 많았어서 그 당시 10년 전에 저처럼 어 이런 미대입시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얘기도 조금 해보고 물론 카메라에 대고 저 혼자 얘기하는 거겠지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되게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조언은 아니고 경험담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아마 고2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여름방학부터 고3까지 쭉 미대 입시를 하다가 수능도 보고 정시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원하는 대학을 가지는 못했고 과도 제가 원하는 과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될지 편입을 해야 될지. 저는 거의 편입이라는 거를 입학과 동시에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성격상 저는 조금 계획성 있게 모든 걸 하는 편이어서 입학,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제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차단책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었거든요. 이제 입시가 끝나고 나서 근데 그때 이제 검색을 하다가 편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그림에는 되게 자신이 있었는데 그림과 공부를 둘다 집중하면서 병행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공부보다는 그림이 조금 더 뭐랄까 자신감이 있어서 수능 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냥 붙은 대학을 원치는 않고 원치 않았던 데지만 입학을 하고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저는 편입을 계획을 했었고 이제 계획은 했는데 편입도 아무 대책 없이 바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 일단 편입도 어느 정도 대학을 다녀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무조건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건 아니고 학점으로 인정, 인정이 되는 그몇 학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편입을 할수 있냐, 없냐의 조건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건을 잘 맞추려고 일단은 다니던 학교에서 학점을 정말 잘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입을 하려면 무조건 학점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닌데 좋게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할수 있는 준비를 다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일반 편입에 충족되는 학점을 쌓기 위해서 일단 2년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먼저 일반 편입을 할수 있는 학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근데 또 본격적으로 바로 준비한 건 아니고 음, 9월쯤에 등록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편입준비 막바지? 막바지를 이제 시작할 때쯤인데 또뭐 그때라도 가고 싶었던 거는 제가 뭐 어디 학교를 그때 막 당장 붙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편입이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사람들이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해도 안될 거라고 하는지 가능성을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의 가능성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진짜 거의 당연히 합격할 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합격을 하지도 않았고 근데 정말 다행히도 3개월 준비를 했는데 예비 번호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동덕여대랑 세종대 두군데에 예비 번호를 받아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목표했던 그 부분을 이뤘다고 해야 되나? 제 목표는 제가 그래도 그 학점을 딴 다음에 끝 무렵에라도 가서 그 조건이 됐을 때부터 학원을 다녀서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비 번호로받고아 그래도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진 않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에 매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좀 알아보기로 했는데 학원비가 솔직히 미술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학원비가 되게 비싸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학원이 교대에 있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홍대에 있는 학원이 합격률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홍대에 있는 학원을 다니려고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니려고 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저는 엄마나 아빠한테 더 이상 손을 벌리고 싶지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일단 몇 개월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비를 모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1월부터 5월까지는 아르바이트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막 2잡 3잡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데 모으고 나서도 이렇게 돈이 그 당시 시급이 진짜 4천 얼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넉넉하진 않았어요. 학원비로는. 그래서 처음에 한 3개월은 어, 3일반에 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 학원이 3일반이랑 5일반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3일반이 그 당시에 30만원대였던가? 그랬고 5일반이 50만원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3일반을 먼저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3일반을 다닐 때 진짜 5일반 친구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3일반이랑 5일반이랑 친구들 같은 반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이제 저는 3일반 다니는 친구들은 3일만 나오고 그리고 5일반 다니는 친구들은 5일을 나와서 수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시험을 쳐야 되니까 저는 정말 더 똥줄이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일반을 다녔으면 저는 조금 더회이해지거나 조금 더덜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데 3일반을 다닌게 어떻게 보면은 더 노력을 하게 된 계기 같기도 해요 그래서 3일반을 다녀가지고 3개월을 또 하다가 거의 막바지에 특강하기 몇달 전에는 5일반으로 바꾸고 홍대로 자취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거의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학원에 계속 살았거든요 5일 동안 그리고 나머지 주말에는 집에 가고 그래서 저는 전그 생각을 했,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5일 그러니까 6 7일 동안 뭔가 흐지부지 얇고 길게 하느니 5일 동안 정말 계획을 빡세게 짜서 딱 하고 주말에는 푹 쉬자 집에 가서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좋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좋은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걸 제이 하면서도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그냥 붙잡고 주말까지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할때 하고 쉴때 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게 잘 먹혀가지고 다행히 1년 반 만에 편입을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세종대 제가 제일 가고싶었던 세종대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동덕여대 한성대, 공국대, 가짜대, 상명대까지 이렇게 여섯 개 학교를 붙었거든요 물론 이게 그냥 쉽게 제가 말을 이렇게 짧게 해서 그렇지 정말 쉽지 않게 얻은 결과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기록하는 영상이어서 짧게 얘기를 하지만 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편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루 스케줄이랑 이런 거를 다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편입을 성공을 했어요. 재수를 과감하게 패스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이제 미대입시가 마무리가 되고 어,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 후련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원하는 결과를 얻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그동안 정말,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만약에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어떤 친구가 있다면, 음,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 이런 길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재수를 한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재수를 해서 성공한 친구들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은어 19살 때 열심히 준비해서 넣었던 것보다 더못간 친구들도 있었고 어 거의 본전 찾은 친구들 본전만 찾아도 정말 다행인 경우가 많았죠 평소에 학원에서는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가 시험장에서는 또 실력 발휘를 못한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학원에서는 정말 날아다니듯이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그 분위기의 중압감 때문에 너무 긴장이 심하게 돼서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음, 너무 무리해서 재수를 하는 것보다는 편입이라는 길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 세종대학교를 나와서 패션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또 원하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실에 들어가서 일도 했었고 그리고 패션일러스트 공모전에서도 1등을 해봤는데 나름 저도 이제 일반 보통 대학생들이 준비한 스펙은 정말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음 인, 학교 다닐 때 휴학하고 인턴도 해봤고 어학연수도 갔다 와봤고 대기업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봉사단으로도 있었고 그 안에서도 공모전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던 적도 있고 또 거기서도 상도 받았고 자격증도 산업기사가 두개 있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만큼 그런 스펙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서른 살이 되고 보니까 그런 스펙들은 너무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본인이 원하고 경험하고 싶어서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스펙트를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한다기보다는 정말 이게 내 미래에 필요한 건지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이 돼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는 솔직히 어학연수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거든요. 제가 어디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 스펙을 쌓았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를 하는데 미련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았던 거라면 정말 억울하고 좌절스러웠을 텐데 그거를 이제 오롯이 그냥 저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더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게 편입까지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그쪽으로 취직을 안 해서 너무 아, 안 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전혀 아깝진 않고 그냥 거기서 배운 경험들이 저한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로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바람이에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저의 유튜브에 로지 드로잉이라는 채널명으로 그림도 그리면서 저의 앞으로의 일상들을 그려나갈 예정이고요. 음...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나가다가라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저의 이런 영상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